내가 왜 사과해야 돼? 남자가 여자 좋아한 게 무슨 문제라고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메나! 리베르타스! 한가로운 주말, 누군가 혼자 앉아있습니다. 종원씨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?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? 아 아무,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기 왜 앉아 계세요? 뭔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알아서 뭐 하시게요. <웃음> 이면허 같이 생긴 게 굉장히 까칠합니다.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? 아니 제가. 뭐 기념일 같은 거 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어요 <웃음> 기념일이요? 네. 예. 아니 근데 나이 30먹고 무슨 백0일 이런 거안 챙겨준 게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? 아, 1 0일이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뭐 투투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일까지는좀 그래도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. 아니 애들도 아니고 그걸 왜 챙겨요? 아 근데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가 <웃음> 아니라 지금 아 친구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도 다 지금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아 친구가 예아 <웃음> 네. 본인 일이 아니라 지금 친구 친구 연애사 때문에 화나신 아니, 거예요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<웃음> 아,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취미는 <웃음> 진짜 답답해가지고 개지랄을 하고 있는 종원씨 내가 내 마음이랑 똑같은 것네 <웃음> <웃음> 고동같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하실 때 따로 뭐 스트레스 푸시는 게 있나요? 뭐 저요? 예전 네. 마음이 쓸쓸할 때 조깅을 합니다. 아, 조깅이요? 네. <웃음> 아, 비가 지금 비 오는데요? <웃음> 저는 마음이 씨씨할 <웃음> 때 와, 조깅을 합니다. 아비 오는데 조깅을요 검색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빨리. 동원씨 비를 맞으며 꼴까을 떴는데요 아! 동원씨 아 굉장히 빨리 뜨시네요 예, 네,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당신이 느린 거죠? <웃음> 아니, 근데 비 오는데 어디까지 뛰세요? 어, 일단 여기만 아무것도 없잖아. 택시를 판다 해도 어쪽으 일단 가니까 정원씨, 지치셨어요? 아니요. <웃음> 아니요. 어디, <웃음> 어디까지 뛰는 거야? 이행복 <웃음> <행복입니다. 웃음> 정신난, 정원씨. 아, 이게 어, 뭐... 아, 지금 뭐 읽고 계셨던 거죠? 아, 지금 어디로 걸어갈지, 지금 그걸 생각 중이에요. <웃음> 아, 차량 침수 대비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지도를 보신 거예요? 네, 저는 비, 비 오는 날엔 는지는걸 좋아하거든요. 저는 비둘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 비둘기요? 변 네. <웃음> <웃음> 와 정말 미친놈입니다 아 주로 주로 사람이 아니라 비둘기랑 좀 노시나봐요 아 저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<웃음> 프렌드아또 뛰시는 거요? 이 순간에도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씨 슬플 때 뛰니까요 아직도 슬프거든요 혹시 어떤 여성분한테 고백을 하고 차이거나 뭐 그랬었던말이 <웃음> 없으시죠? 아 뭐라고요? 날 <웃음> <키가 잘하는> <웃음> 제가 기가 좀안 좋아서 그래 <웃음> 아, 날씨가 정말 좋네요 뭐하세요? <웃음> 빨리 드세 전화를걸고 있는 종원씨 어나야 나한테 화났어? 나한테 나한테 화났어? 아니 내가 강제로 입맞춘게 그렇게 잘한한 일이야? 아나 진짜 관아서. 고멍청해서 너도 아니고 김선생님도 아니고 헷갈리게 빙빙 돌려서 말하면 나 무슨 뜻인지 몰라! 그러니까 나한테 똑바로 말해 나한테 하는 건다 동정이었어? 그런 거야? 그래서 내가 그 얘가 너한테 지금 사 미안하다. 사과해야 돼. 내가 왜 사과해야 돼?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. 사과를 내가 해야지. 그놈. 아! <웃음> <웃음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저, 어, 종원씨! 종원씨 어디가요! <웃음> 그렇게 종원씨쳐버쳐습렸습니다 <웃음>